안녕하세요 표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러분 제 컨텐츠 중에서 가장 기대하시는 월간 견적입니다 2022년 1월 월간 견적이고요 가격 기준은 1월 18일 단어와 최저가 기준입니다 어, 그리고 요번 월간 견적은 진짜 큰 변화가 있었어요 거의 견적의 절반 정도 바뀌었으니까 이제 작년 견적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성준님왜 변경이 되었나요 어 아시 c d p 논이 12세대 프로세서가 출시가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H610, B660이 다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좀더 가성비 있게 견적을 짤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견적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이달 안으로 6500XT와 3050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 출시일은 대충 뭐 20일, 그리고 28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3050 같은 경우에는 2 8 출시면 은 명절에 걸리죠. 그러니까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2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견적 쓰면 안됩니다 어, 꼭 올해 견적부터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1월 18일 기준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1월달 내내 쓰셔도 문제없고 2월 초도 이 견적 써도 문제가 없다는 점상기시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죠? <웃음> 어, 눌렀을까 생각하고 시작할게요 일단 40, 50만원대 간단 사무용, 인강용 견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만원대 견적은 뭐 9세대, 10세대 1 10, 1 0 0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F버전 사시면 내장그래피 없기 때문에 안되고요 꼭1 1 0 0 노마를 쓰시고요 50만원대 견적은 12,100 쓰시면 됩니다 어, 성전님 그냥 12,100 쓰면 안돼요 40만원대도 안됩니다 CPU가격에서 한 4만원 차이나고 보드가격에서 5만원 차이나기 때문에 일단 12,100으로 짜면 은 50만원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가성비 있게 혹은 저렴하게 짜고 싶은 분들은 반백 10, 쓰시고요. 약간 더 성능 좋은 좀 오랫동안 쓸 PC를 원하시는 분들은 12000 쓰시면 되겠네요. 둘다 기본 쿨러 써도 온도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혹시나 소음에 신경을 좀 쓰신다면 RSI M120 이마저 쿨러 정도 달아 주시면 좋고요. 여게 1월 달부터 이제 소켓 호환이 돼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12세대 11100 쓰실 거면 H610 쓰셔야 된다. 610. 거기에다가 이제 d d r 4로 사용할 수 있는 보드를 사셔야 되고요. 일단 우선 권장은 ASUS 프라임 H610M-K고요. 그리고 조금 더싼거 쓰고 싶으면은 GIGABYTE H610M-H입니다. 요거 쓰시면 돼요. 참고로 키 보드가 약간 전업부 품질은 좋은데요. 일단 AS는 ASUS가 좀더잘 되는 데다가 아 어, c 아 p 12100은 아무 보드나 써도 커버가 될 정도로 어, 저전력 CPU이기 때문에 어, 저는 아수스꺼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4대 1 10, 1 0 0을 쓴다 그러면 은 H510을 쓰셔도 됩니다 620하고는 호환이 안 돼요 510은 꼭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CPU를 이제 색깔을 일부러 나눠 놨어요 보드를 이렇게 나눠 써야 된다는 거꼭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크루셜 DDR4 3200 메모리 8기가 두 개를 넣어놨데요 어? 송전이 4기가 두 개로도 4명용도는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던데 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요새 보시면은 뭐 구글 띄워놓고 예를 들뭐 넷플릭스 보,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면은 한 6기가 정도 메모를 리 먹어버려요 구글창 여러개 띄우기 시작하면 어? 그러다 보니까 8기가 하나만 꽂아놓으면은 내장 그래픽이 또뭐 1, 2기가 먹고 그런 식으로 또 5, 6기가를 인터넷 창이 먹고 그러면은 추가로 뭐 다른 걸 띄우기는 좀 힘들어요. 랩 용인이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PC를 좀 오래 쓴다 그러면은 결국은 언젠가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4기가 두개 꽂으면은 메모리 슬롯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8기가 두개 써서 뭐 2, 3년 이상 PC를 쓴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가격도 어차피 4기가하고 8기가하고 요새는 만 원밖에 차이 안 나서 여러분 생각에 가성비 있게 쓰시는 건 8기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아, 마이크론 메모리가 삼성 메모리보다는 분량이 좀 높긴 한데 확실히 만원 정도 더 싸기 때문에 8기가짜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크론 메모리 일단 우선 추천드릴게요 요 낮은 견적에서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안 닫니다 아, CPU 내장 그래픽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뭐 무시하셔도 좋고요 음, 보드에서 출력하는 출력포트는 D-Sub, HDMI 두 가지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요거 본인 쓰시는 모니터에 호환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SSD 같은 경는 하이닉스 S31 5 0 0기가를 넣어놨는데요. 2 5 0기가 평소에 넣다가 5 0 0기가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여기 에 이유가 있는데, 음, 일단 2만원 밖에 차이 안나요. 그러니까, 45,000원에 2 5 0기가고 67,000원에, 혹은 65,000원에 5 0 0기가입니다 용량 두배 띄우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얼마 차이가 안나죠. 근데다가, 요새 뭐, 클린 설치 윈도우만 딱 하더라도 1 0 0기가가까이 먹어요. 그리고 저게 250기가 짜리가 윈도우 상에는 231기가 정도가 인식이 될 거거든요 그다보니 100기가 빼고 나면 130기가 남죠 130기가 풀로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SSD는 용량 80% 이상 쓰면 은 속도 가 저하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80% 쓴나 쳤을 때는 70기가 밖에 못쓸 겁니다 나머지는 비워놔야 되니까요 어 그러면 생각보다 쓸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죠 뭐 사진 좀 올리고 영상 좀 올리고 거기다가 필요한 필수 사무용 프로그램 깔고 나면 은 용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 0 0기가 가는게 확실히 편리할까라 생각해서 5 0 0기가짜리 넣어놨습니다 S31, MX500, 웬디 블루가 제가 생각하는 최저 마지노선 s s d 고요그 외에 더싼 제품들은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셋 중에 선택하시고 가격차이가 막5천 이상 난다 그러면 은 조금 더 저렴한거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W 파워를 일단 추천을 했는데요. 요거 태클 거시면 가끔 있더라고요. 송년 400W짜리도 있고 350W짜리도 있는데 그런 걸로도 커버 되잖아요. 네. 그런 걸로도 커버가 됩니다. 다만 제가 500W 넣어놓은 이유가 불량률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만원 아끼고 불량률이 대폭 늘어난 거는 솔직히 권장할 일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만원 들더라도 확실하게 불량률이 낮고 오랫동안 쓸수 있는 마이크닉스 클래스2 500이나 하이퍼 K500이나 A12 시소닉 500요 중에 선택하신게 PC를 오랫동안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2만제 케이스 넣었는데 뭐이 케이스가 좋아서 넣었다기 보다 일단 사무용도 케이스에 적합합니다 CD 롬을 달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뭐저 정도 사양에 시키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어. 쿨러를 따로 다 쓸거면은 이 케이스말고 옆에 있는 케이스 쓰는게 좋을겁니다 케이스 쿨러 호환폭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 R4의 M120 달거면은 옆에 케이스 넘어가세요 이거 지워야되겠다 기본 쿨러스도 문제없다고 해놔야되겠다 오해하고 잘못 쪼아 발라 하여튼 뭐, 케이스는 여러분 취향껏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짠다면은 12100 본체 견적은 부품 가격 단나 최저가 기준으로 5 1만 정도 하고요 만100 10, 본체 견적은 4 2만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공인비고 뭐고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조립하고 뭐 택배비 포함하면은 한5만 정도는 더 추가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실 구매가가 56만원 그리고 47만원 정도가 되겠죠 어, 요거 본체 가지은 그럼 어느 정도 할수 있나요 성조님 어,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터넷 감, 그 인강 보시는 용 정도로 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로 뭐, 게이밍을 즐기겠다 하는 건좀 어렵습니다. 롤 정도만 그 옵션 타협하면 돌아가고, 오버워치도 제대로 안 들어가요. 100은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기대 안 하시고 사시는, 어말 그대로 간단 사무용, 인강용 경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럼 성준님, 저 게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견적이 얼마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100만 원 정도요. 어, 성준님, 그리 차이 많이 나요? 네. 그래픽카드 가기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시려면 한 100만원 써야됩니다 조금 더 싸게 게이밍 PC 짜고 싶으시면 은 음... 6500XT하고 3050이 나올 때 사시면 좀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 그래픽 성능이 좀 좋아지는거지 뭐 전체 가격이 까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80만원대 90만원대 견적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뭐 1050이나 1050ti 쓰면은 좀더 저렴한 견적이 가능하긴 한데, 걔네들 성능이 너무 낮아가지고, 1650보다도 월등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이밍 제대로 하실 거면은 100만원대 견적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FHD 중사야 게이밍 PC 10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인텔 i3 12세대 12100F 엘드레이크 정품을 쓰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이게 원래 출시할 때는 13만원이었는데 지금 품절나서 18만원이에요 그다 보니까 F버전하고 F버전 아닌가하고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가성비 있게 쓰려면 12100F가 다시 정상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사시고요 나 지금 당장 급하다 하시면 은 그냥 12100로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쿨러는 기본 쿨러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음이 신경쓰인다면 R4의 M120 쓰십시오 케이스 호환성 문제 때문에 아까 여기서는 제가 기쿨 써도 문제없음만 해놓고 지웠습니다 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여기는 이제 케이스 호환이 되는거 넣어놨으니까 신경쓰지 말고 기쿨 쓰시거나 M120SA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아수스 프라임 H610N-K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H610N-H 쓰시면 됩니다 다만 성준님왜 이거 B660N-K도 넣어놨어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더 주면은 B660 보드로 바꿀 수 있고 이 B660 보드는 뭐 전원부에 방열판도 있고 엔더트도 하나 더쓸수 있고 어 USB 포트나 아니면은 음 여러 확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PCIe 슬롯 또는 SATA 뭐 포트를 조금 더 많이 달고 쓰더라도 문제가 없는 보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역폭이 증가하는 거예요 칩셋이 바뀌면서 그리고 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12100도 사실 삼성 메모리나 마이크론 메모리로 한3400 정도는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게임 프레임이 크진 않지만 몇 퍼센트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약간 더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B660 n k 를 넣어놨어요 기본적으로 보품들이 좋으면은 아무래도 기대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H660 가든지 B660 가든지 양자택일 하시면 됩니다 어,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메모리 크루셜 DDR4-3200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램탑 좀 풀면은 어느정도 레모 보도 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만원 가지고는 살수 수 있는 게딱 하나밖에 없어요 1650까지만 쓸수 있습니다 이 위에 1660하고 1669 슈퍼 뭐 2060, 1660 차이 전부 다가격이지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들 넣으면 130만원 견적돼야 돼요 그렇, 그렇다고 또 성능이 월등히 올라가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만원에 요 견적 보시고요 조금 더 좋은 그래픽카드 넣고 싶다 하면 은 차후에 예,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나 2월달 초에 출시될 6500XT 혹은 3050GTX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RTX인가? <웃음> 근데 3050 가지고 RTX 쓰기좀 어렵지 않나? 여튼 그렇습니다. 그거 쓰시는 걸 기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한120 견적, 130 견적 잡으시면 살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1650을 샀을 때는 D5 버전하고 D6 버전인데 D5, D6 버전이 사실상 가격이 똑같아요. 만원 차이나거나 가격, 가격이 가격 똑같거나 그렇거든요 D6 버전이 한 10% 가까이 성능이 더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D6 버전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글카를 제가 이두 가지로 특정해 놓긴 했는데 당장 에 판매하고 있고 판매물이 많은 제품을 특정하다 보니까 이두 가지로 골라져 있는 거지 사실상 여러분이 요거 말고 다른 거 사셔도 됩니다 D6 쓰는 제품 중에서 1650 제일 싼거 아무거나 사셔라 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SSD는 마찬가지로, 사타 방식 아직도 추천하고요. 하이닉스 S31, 아니면은 뭐, MX500, 아니면 웬디 블루 중에 아까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가격이 다 비슷, 하면은 하이닉스 S31이 가장 품질이 좋습니다. 혹시나 m.2를 입문용으로 저렴하게 사고 싶다고 하면은, 키오시아 엑셀이야라고 있어요. 요거 m.2 제품, 한 67,000원? 6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파워는 여전히 500W로 충분하기 때문에 FSP 하이퍼 K500이나 마이크로니스 클리스 2 500 혹은 시소니 A12 500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케이스는 게이밍 용도이기 때문에 약간 쿨링을 더 신경 써서 데이브은 에어 제품이라고 있는데 요거 기본 팬 4개 지원해주고요. 거기다 LED 온오프 기능도 있고 3만원 정도 하는데 3만원도 채 안하죠. 2 9 0 0 0원인데 이제 스윙도어라서 열고 닫는 게 이렇게 그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유이라도 깨질 확률이 좀 낮아지는 거죠 상단 2열 수능 다는데도 어느 정도 호환성을 유지해주고요 그러니까 3만원 치고는 괜찮은 케이스예요 뭐 마감이나 강판 두께 이런 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3만원짜리니까 그런 거 빼고 봤을 때 쓸만한 케이스 때문에 저 정도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12,100에다가 1650 조합을 짰을 때약 청구가 기준으로 최저가가 98만 2천 정도가 나옵니다 부품 가격만 물론 뭐 조립비랑 택배비 이런 거 포함하시면 대충 100만원 초 정도 되겠죠 102만원 103만원 정도가 실제 구매가게 될 겁니다 자이 견적을 짜면 어떻게 되냐면요 초고사양 게임은 옵션타입 좀 해야 돼요 한 중옵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새 뭐 인기 게임도 있잖아요 디아2 레저렉션이라든지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등등 인기 게임에서는 중업 혹은 상업 정도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사용으로 q 시 d 고사양 게임 하겠다는 거는, 뭐, 꿈도 안꾸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고사양 게임, 뭐, 상업 이런 거안 돼요. q 시 d 에서는 그리고 이제, 주식용도로 간단하게 쓰시는 것도 모니터 호환성 문제도 없고, 뭐, CPU 성능도 그리 불편하지 않은 수준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 추신적은 안데요 6,500하고, 어, 3050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달 말에 출시가 됩니다. 어, 그거 나오면은 대충 110만원대에서 130만원대 게이밍 PC가 짜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좀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게이밍 PC가 되는데, 이 조합 그대로 가시고, 글칸만 6500XT나 3050으로 변경하시면 된다.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40만원대 인텔. 나름 음, 고사양 게임을 위한 FHD용 PC입니다 일단 CPU를 12400으로 변경했습니다 어, 성전이 12100으로 그대로 가도 안 되나요? 뭐 되긴 됩니다 다만 12100하고 12400은 분명히 최소 프레임 유지에서 꽤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돈 투자한 만큼 게임 프레임이 좀더잘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12100F를 제대로 살수 없는 시기에서는 12100 노말하고 12400F하고 가입 비교했을 때 고작 6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보드는 거의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유가 된다면 12400F로 가는게 분명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2400F를 넣었고요 음, 얘는 사실 기본 쿨러 써도 되긴 한데 소음이 좀 심하긴 합니다 기본 쿨러가 100W 남짓 커버 치는데 얘가 한 100W에서 110W 남짓을 쓰기 때문에 성능이 미미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2만짜리 쿨러 정도 달아주면 좋습니다 진짜 예산 빡빡하면 은 그냥 기쿠 쓰시고요 RSI M120S이나 u l t i m a t e Epic 120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웬만하면 그냥 6 6 0부터 쓰십시오 왜요 송전님? 램 오브 웬만하면 하란 소리에요? 램 오브 안 하더라도 B660 M-K 가십시오 전력 소비량이 분명히 12100보다는 좀큰 편이에요 20W 정도 더 씁니다 뭐 전력 제한 해제하고 쓰면 약간 더 성능이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거 다 생각하면 그래도 방열판 달려있는 제품 쓰는거 좋고 그리고 이정도급에서는 나중에 뭐 여러분 ss 더달 경우도 많을 것이고 여러가지를 다 감안했을 때는 비유용보드이 좋습니다 이비유용보드가 확연히 가격이 비쌌으면 제가 추천 안했을텐데 사실 요 바로 아래 있는 h610하고 2,3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스 프라임 비6 6권 n-k를 우선 추천드리고 as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 1400%인데 충분하고요. 좀더 가성비 모델 쓰고 싶다고 하면은 기가바이트 B69M d s 3 h 쓰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뭐 MSI는 저가형 보드가 나오지 않았고, 에즈락에는그 B69 저가형이 못쓸 정도 품질이 구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추천하지 않는다 보시면 될까요? 그리고 혹여나 나는 좀 고품질 보드 쓰고 싶은데요. 뭐 이거 벌써 140만원짜리잖아요. 그럼 몇만 원더못해가지고 보드 진짜 좀 괜찮은 거 쓰면 안 돼요. 하신 분들한테는. 아수스 터프 게이밍 B669N 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건 좀 많이 비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드라이버 모습했썼고 방열판이 월등히 커지고 어, 보시피 여러 포트도 같이 중그 추가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는데 약간 더 어, 좋은 품질을 보여준다 보시면 됩니다. 체감이 크게 되진 않겠지만요. SSD 같은 경우에는, 아, SSD,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 개를 넣어놨는데, 여전히 마이크로 메모리 써도 돼요. 근데 왜 삼성전자 메모리 넣어놨어요? 삼성전자 메모리가 불량률좀 낮아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그래서, 뭐, 불편함 겪고 싶지 않으면은, 삼성전자 만원씩 더 주고 쓰는 거 괜찮고, 어, 램 오버를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마이크로 메모리 쓰시고, 뭐, 이러시면 될것 같아요. 뭐, 둘다 3,400 정도는 쉽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메모리 오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제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요 140만원대에 쓸수 있는 가장 베스트는 6600입니다. 70만원 정도 합니다. 차후에 뭐3050 RTX나 아니면 RX 6500 XT가 나오면은 약한 60만원에서 50만원 선에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제 예상보다 한 5만원씩 더 비쌀 수는 있어요. 요거 가면은 음, 약간 더 저렴하게 짤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0만, 원대 120만원대 견적을 짤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당장 사야 되면 6600밖에 없어요. 어, 성준님, 뭐, 2060은 어때요? 2060은 6600하고 성능이 거의 비슷한데요. 가격이 한 10만원도 더 비싸고, 10만원, 15만원 더 비싼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시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성재님, 뭐 AMD는 드라이브 문제가 있다던데요 어, 그럴 수 있지 이 배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이 좀 밀리는 증상이 있기도 하고 다이렉트 9, 0 기반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좀덜 나오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어,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상공입권이 좋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또 상공입권은 너무 비싸, 그럼 지금 90만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성비 생각하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RX 6,600, 7 0만 주고 사라고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좀기다렸다3상공입 사십시오 RTX 3054 하면은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니까요. 성능은 조금 떨어질까요? 거 자, SSD 같은 경우는 이제는 SATA 방식 안 쓸게요. 웬만하면은 그엔다트 쓰십시오. SATA 방식하고 엔다트는 분명히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용량 파일 옮길 때도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게임 로딩 시간도 확실하게 단축시켜 줍니다. 요거 비교 영상 또 저한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엔다트 SATA라고 칩 나옵니다. 추천 제품은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이거 추천하는 이유가 하이닉스 P31 5 0 0기가 품절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은 하이닉스 거 다시 써도 되는데 품절 내서 가격도 올랐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970 EVO 플러스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어, 좀더 고성능 원하시면 은 PN9A1 쓰시면 되는데 이거 가격은 이제 970 EVO보다 오히려 싸요 하지만 AS가 1년이라는 거 감수하고 쓰셔야 됩니다 어, 성조님, 이거 둘다좀 비싼 것 같은데 더싼건 없어요 하신 분한테는 키오시아 엑세리아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한7만정도면살수 있습니다 2만원 싸니까 차이가 안 난다고 할수 없겠지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사실 6600이나 뭐6500 이런 정도 급에서는 600W로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닉스클래스2 600W 추천하거나 시선의 A12 600W 혹은 FSP 하이퍼K 600W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데이븐 케이스, 요거 쓰셔도 되고, 아이구즈 벤티 C40이나 C60 쓰셔도 되고, 어, 대한 케이스 미11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중에서 선택하시거나, 돈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에스프레소, CT, S700 케이스 쓰시는 것까지도 고려해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1천사0에프에6600 해서, 총 견적은, 단나와 현금 최저가 기준으로 1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실 구매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립비 포함하고 아, 택배비하고 들어가면은 145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요렇게 어, 견적 짜시면은, 음, 자, i7, i9을 이기는 게이밍 성능을 가진 CPU가 12,4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프레임 매우 잘 나올 거고요. 이 12,400F가 아무래도 코어당 성능도 좋아가지고,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하기에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 오 정도 영상 편집도 가능해요. 5600X하고 비슷한 등급의 영상 편집 성능을 보여주고요. 어, 거기에다가, 음, 뭐, 아까 얘기했던 간단 사무용도나 영상 보는 거 이런 건 당연히 다잘될 거고, 게임도 오 정도 고사양 게임까지 프레시디에서는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사양입니다. 그니까, 러 다용도로 사용할 가정용 PC의 표준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100만 정도면 짤수 있었는데 지금 140만 좀 140만 좀 줘야 그런 가정용 PC로 적합한 다용도 PC가 완성된다는 점. 좀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살 만한 가성비 PC야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는. 하여튼 간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게임 PC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혹은 영상 편집을 하신다면 메모리는 16기가 두 개로 늘려주셔야 여러분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40만원대부터 140만원대 견제 같이 보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고 잠시 쉬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텔 160만원, 220만원대 게이밍 견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상호 고사양 게이밍도 가능한 p c 고요 이제 주식 반응성이 필요한 주식 스캘핑도 잘될 거고, 포토샵, 영상 편집, 이런 거다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다만, 돈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죠. 여기서 CPU는 두 종류를 넣어는데요 일단 i5입니다. 둘 다. 12400F와 1 2 6 0 0 k f 로넣어습니다 송성준이 어, 12500도 있고, 12600도 있는데, 왜이걸 넣어놨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12600 같은 경우에는 6코어 기반 CPU입니다. P코어 6개가 들어가 있고요. 12500도 6코어 기반이고요. 12600도 6코어 기반입니다. 그럼 12600K는 뭐 달라요? 12600K랑 KF는 10코어 기반입니다. E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E코어는 효율코어라고 불리는 에피션스 코어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멀티 성능을 좀 뻑튀기 시켜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피코 위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 코어 사실 저게 중요하냐고 라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영상편집 음악 작업, 렌더링 혹은 게임 하나 틀어놓고 뭐 다른 거 여러 개 틀어놓을 때 게임을 다중으로 트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게임하면서 뭐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마이츠 600K가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이츠 600K나 마이츠 600KF는 어, 캐시 메모리 영향도 조금 더 커서 게임 성능도 좀더잘 나옵니다 깡클로도 좀 높고 그러니까 이 노멀 제품들하고는 분명히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더 다용도로 쓰실 때는 11600K나 11600KF가 좋고 그리고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럴 때는 11400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11400하고 12500 노멀, 12600 노멀은 성세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둘 중에 선택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럼 1 2 5 0 0하고 12600은 사면 안 돼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만원, 이만원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깨할 수 있기 때문에 12,500이나 12,600 써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2만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안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더불어서 아직도 10세대, 11세대 i7, i9 쓰시는 분 있는데 그 새로 사시는 분, 미리 사신분 말고 이거 새로 사면 호구밖에 안 돼요. 진짜 호구예요. 왜 호구인데요. 12,600KF가 11,900KF를 이겨요. 그냥. 근데 11,900이 지는데 뭐 만... 700, 뭐, 11700 이런 거들어가봤죠 답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12600KF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세대는 이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드조차도 이제 B660에 나와가지고 15만원에 커버 되거든요. 그러니, 구형제품, 어, 비싼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어요. 자, 여튼 예산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서 12400F나 12600KF 양자 택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12600KF랑 K랑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K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가격이 3000 차인데. 내장 그래픽 있는게 좋지. 나중에 12000K, 12600KF가 한 34만원, 뭐 35만원 요정도로 원래 가격대로 찾아가면은 그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12400F나 12600K나 어, 똑같이 팔라딘 400 쓰시면 됩니다. 3만원짜리 쿨러로도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좀더 이쁜 쿨러 원하시면 rc 410 써도 되고요 조선쿨러 원하시면 트리니티 7.0 쓰셔도 됩니다 청년님 근데 제가 듣기로 인터넷 사이트 보니까 뭐 작년 문제가 있던데요 아 얘네들 다 작년 문제 없는거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추천드린 겁니다 일부 쿨러는 작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 귀퉁이가 세게 눌린다든지 중앙 접촉면에 전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온도가 높게 나다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하지 않는 쿨러들은 따로 확인을 별도로 해보셔야 돼요 작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작년 문제가 뭐 동작 이상 정도까지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12세대 이미 다 리콜 당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오버클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12600K든 뭐 KF든 AK620 이상의 쿨러 쓰시면 좋습니다 공랭 상급 쿨러, 혹은 2열 이상 수냉 쿨러 쓰셔야 오버클럭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터프 게이밍 b 6 6 0 n p l u s 를 넣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2 4 0 0 쓰기에도 좋고, 마이2 6 0 0 k 쓰기에도 아주 좋은 보드에요. 어, 드라이브 모습에 사용했고, 어, 10페이지에 고품질 보드거든요. 방열판 커다란 게 들어가 있어요. 다만, 조금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 싶으면은, 기가바이트 게이밍 X 쓰시면 됩니다. 얘도 드라이브 모습에 썼는데, 이건 8페이지로 페이지 숫자가 약간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급 쓴 데는 2번 써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1번이 우선시 되는 이유는 2, 3만원 비싸더라도 그만큼 AS가 잘 돼요. 여러분 코이거, 뭐 인텍거 이런거 쓰시면 AS 확실히 잘 되거든요. ST 컴, 요 기가바이트 PC 디렉트나 아니면 JCM 보다는요. 그래서 그런거 좀 편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1번 선택하시고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마이2 6 0 0 k 가가지고 오버클럭 하고 싶은 분들은 CPU 오버를 램오버는 여기 셋다 되거든요. 근데 CPU 오버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Z60 보드 써야 되는데요. z 6 0 P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D4용 보드 꼭 사시고요. 바퀴포는 괜찮은 보드긴 한데 현 시점에서 품절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그 몬스터헌터 주는 쿠폰 이벤트가 끝났어요. <웃음> 그러니까 굳이 바퀴포를 선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취향껏 예상껏 선택하시고요. 보드 셋 중에 뭐 써도 상관 없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DDR4 메모리 8기가 두개를 선택시켜놨는데요 요거 그냥 고장 잘 안나고 뭐 그리고 쓸만한 메모리 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냥 기본이야 여러분 메모리 오버 좀 각잡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은 제가 리조스나 플레어 메모리 쓰라 그러잖아요 3200에 CL14 근데 요거 둘다 지금 품절이에요 어 물건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 사시거나 당장 급하다 싶으시면 대처품을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어떤거 쓰냐 되면은 요 옆에 가보면 저 팀그룹 티크레 이거 어떻게 있지? <웃음> 크레이트? 어 크레이트 익스퍼트 메모리 아 이름 어렵네 <웃음> 요 메모리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다이 기반의 CL14 3차 200 메모리거든요 가격이 15만원정도 저렴하니까 8기가 두개 튜닝 메모리 오버 잘되는 것 치고는 저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또뭐 가성비 3600 SMP 메모리 어떤데 하신 분 있는데 적용이 안 돼요. 사지 마십시오. 왜 적용이 안 돼요? 비유유권보다 오버가 잘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12400이나 12500 노멀 쓰신 분도 많은데 노멀 제품 사시면은 SA 전압이 고정되는 버그가 있습니다. 이게 버그인지 일부 의도한 건지 모르겠어요. 고쳐줄지도 알수 없고 그 경우 SA 전압이 시스템 에이전트 전압인데 메모리 컨트롤러가 요 전압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메모리 컨트롤러가 제 성능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600 SMP 메모리 대다수가 적용이 안됩니다 이거는 서진에서 그러니까 튜닝 메모리 수입에 오는 가장 큰 회사 거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한거야 그러니까 3600 SMP 메모리 사고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 이랬다던데 안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된다 그래도 나 책을 못 지니까 3600 SMP 메모리는 구매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오버 할거면 은그 문제 때문에 K 버전 CPU를 사야돼요 12600K나 12600KF 사야지 메모리 오버가 어느정도 먹힐겁니다 그냥 여러분 12400F나 12500노만 이런거 쓰실거면 3성전 메모리 8기가두개 쓰십시오 그게 맞습니다자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60 Ti 이거는 종류 안골라 드릴게요 그냥 이중에 제일 싼거 쓰십시오 제일 싼게 뭐 122만원인가 그렇더라고 어, 제일 싼거 쓰시고 어... 이게 좀가성비가 없는거 같은데요 비싼거 하신 분은 약간의 불편함 감수하시고 6600XT 쓰시면 됩니다 요게 드라이버 문제로 몇몇 게임에서 프레임 드랍이 좀 심하게 일어나거나, 뭐, 깜빡인 증상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 감안하고 쓰면은 가성비는 좋기 때문에, 어, 요 2번,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 저는 예산이, 2번 선택할 예산인데, 2번에 그, 불편함을 겪고 싶진 않아요. 하면은, 그, 6600XT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호환성 문제는 없는 RTX 3060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2600KF까지 가신다 그러면 은 웬만한 극화 다 커버되긴 해요 뭐3080 이런 것도 커버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3080은 성능이 4%만 떨어져도 좀 아쉽거든요 200만짜리 극하잖아요 어, 그런 거 쓰실 때는 어, 12600K보다 한 4% 성능이 잘 나오는 12700KF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80이나 6800XT 이상급은 12700KF 쓰시는 걸 권장드린다는 얘기예요 SSD 같은 경우에는 970 EVO 플러스 5 0 0기가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왜요? p 3 1이5 0 0기가 품절이라서요 가격이 지금 역전됐어요 여기 좀더 쌉니다 삼선전자께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될것 같고 어, 좀더 고성능 제품 원하시면 p n 9 a 1 쓰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게이밍 용도에서는 둘이 별 차이는 없어요 대용량 파일 옮길 때만 차이가 좀 나고요 그리고 음, 뭐 예산 부족하면 하이닉스 S3을 쓰시고요 하여튼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600넣어는데 이거는 마이 천 400에다가 뭐 6600XT 이런 거쓸 때나 쓰시고요 여러분이 마이 천 600K를 보신다면 700W 스탠다드급 쓰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가성비 제품인 거고 돈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요 3번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650 골드 쓰시면 됩니다 저렴한 골드급 파워고 전기료가 저감되기 때문에 8% 정도 나중에 이돈 투자 한 만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3년만 쓰시면 자 그렇게 해서 12400F에 6600XT로 견적을 짜시면요 약 165만원 견적 정도 나옵니다. 뭐 공비 이것저것 다 넣고 하면 170만원대라고 봐야 돼 사실상. 12400F에 6600XT 넣으면 은 배그, 오버워치, 로아 뭐 이런거 즐길 때 프레임 진짜 잘 뽑아줘요. 프레시디 중상업이나 상업에서는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니까 FHD 144 모니터 쓰실 때 이렇게 짜면 참 가성비 좋게 쓸수 있고요. 140 견적보다는 확실히 높은 프레임 보여줍니다한 20% 높은 프레임. 그리고 존버형 견적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글카 빼고 똑같은 조합을 사시면 돼요. 다만 이제 12600K나 12500노멀 제품, F 안 붙은 거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이거 존버 견적되는데 위에 거 사시면 100만원 견적, 밑에 거 사시면 90만원 견적됩니다. 완전 똑같이 고르시고 이렇게 CPU만 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극한은 빼고 그리고 12400F의 3060 견적 아까 얘기했다시피 6 0 0 0 x t 보다는 다소 성능이 떨어지지만 어, 호환성이 좀더 좋은 이 견적으로 가면은 6 0 0 0 x t 사용한 적보다 게이밍 프레임뭐한 10% 정도 소폭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다이렉트 9, 11 기반 게임에서는 좀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GPU 가서 사용하는 작업들 있잖아요. 영상 편집 같은 거할때 그런 거할때좀더 권장하는, 권장하는 사양입니다. 그리고, 뭐, 그래픽 드라이버도 깔고 지울 지 모르는 컴초보용은 이쪽 견적으로 가는 게 편할 겁니다. 아니면은 뭐, 그, AMD 그래픽카드 특성 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갈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포토샵이나 편집 같은 거 겸한다면 램은 16기가 두 개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400F의 3060 견적은 170만원 초중반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2600K를 간다. 난 예산이 좀 여유있어서. 그리고 3공6 0 t 를 간다. 하면 220만원 견적이 돼요. 220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으로 들어갈 거고, 뭐 조립비랑 택배비 생각하면 225만원 정도 들어갈 텐데요. 이러면 이제 견적이 액 크게 뛰죠. 50만원 가까이 뛰죠. 그럼 좀 달라요? 네, 다릅니다. 일단 게이밍 프레임이 3공6 0이나 6600T 쌓는 것보다 한 15%에서 25% 가까이 띱니다. 그러니까 3공6 0 대비는 25% 가까이 뛰고요. 어, 6 6 0 0 x 대비엔 한 15% 정도 띕니다. 확실히 게임 프레임이 다를 거고, 이 정도쯤 되면 프레시디 상업으로 대부분 게임 1 0 0 정도 뽑아줍니다. 아주 초고사양 게임 아니면. 근데다가, 이제 마이천 600KF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프레임 방어도 좀더 좋고요. 캐시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서. 더불어서, 그것도 좋습니다. 이거 쓰시면은, 아까 영상 편집 얘기했을 때, 멀뭐 성능이 증가해서 더 좋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거기서 도 좋고, 주식할 때도, 어, 코어 클럭이 더 높기 때문에 좀더 빠릿함을 에, 많게 할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모로 더 좋아요. 그만큼 더 비싼 거예요. 예산이 200대 초중마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요 견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상0 6 0 t i 가상0 7 0하고 가격이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어, 한 10만원 차이 안 나게 상0 7 0을 구할 수 있다면은 저거 상0 6 0 t i 대신 3070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적어 드릴게요. 3070 이랑 3060k 가격이 비슷해서, 어, 10만원 차이 안 나면은 3070으로 12600k랑 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 드리겠습니다. 뭐, 그 경우는 대충 230 견적 정도 되겠죠. 자, 그렇게 인텔 160에서 200 30만원대 게이밍 PC 견적, 그리고 전보형 견적 설명드릴거요그 다음은 AMD 200에서 230만원대 견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견적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요. AMD 견적, 제가 지금 5600X를 추천하면은, 니가 지금 AMD 참버도 있고, AMD 빨라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실 구매 까보면은 5600X하고, 12400F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3만원인가 차이 납니다. 보드 가격이 아무래도 5600X가 조금 더 싸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보드가. 그 정도 차이 밖에 안 나니까, 5600X도 여전히 괜찮다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냐면은, 일단 멀티 성능은 둘이 큰 차이 안 납니다. 둘이 크게 차이 안 나서 포토샵 영상 편집 이런 거할때 비슷할 거예요. 어, 그리고 국내 온라인 게임을 했을 때 기준으로 봐서는 5600X가 프레임이 좀더잘 나와요. 뭐, 롤리라든지, 배그, 오버워치 이거는 분명히 5600X가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뭐 내가 알기로 레인보우 씩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음또뭐 스팀 게임들 중에서 고사인 게임이라고 부르는 애들 있죠 어, 그런 것들은 1400이 좀더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겹차가 서로 크진 않아요 뭐다 합쳐 봤자 보통 3에서 5% 사이라서 그냥 업체에 치라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 브랜드를 좋아하느냐 맞춰서 그냥 5600 12,400, 양자택이라도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성비를 조금 더 챙기고 싶다 싶으시면, 12,400 가는 게, 그래도 4만원, 3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총 견적을 봤을 때, 그게 약간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5600X까지는, 아직까지 쓸만하다, 정도로 한번 강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영상 편집, 오케이. 국내 온라인 게임, 게이밍 시 견적 위주로 가는, 5600X AMD 견적입니다. 일단, 자 CPU는 5600X o n l 멀티팩 이거 쓰시면 됩니다 뭐정품 요새 안 들어오기도 하고 멀티팩이 정품하고 차이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5800은 이제 더 이상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5800X 가격이 지금보다 한 5에서 7만원으로 떨어져야 그냥 살만한 값어치가 있지 지금 마이체 600KF가 있기 때문에 5800X 이상급은 비추천합니다 m d 견제에서는 딱 5600까지만 추천드려요 그래서 1번 5600X 가격 33만원 이렇게만 해두겠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팔라딘 400이나 r 사이 -E 410이 충분합니다 5 6 0 0 x 급에 굳이 순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순냉은권장드리진 않고요 굳이 사겠다면 얀니 AIO 240 추천드릴게요 뭐 트윈저 요소 때문에 순냉쿨러 쓰시는 분들좀 있긴 하더라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아스토프 게이밍 B49M 프로 S 쓰시거나 박교포 뭐450 쓰셔도 충분합니다 어, 혹시나 와이파이도 필요하고 난좀 고품질하고 확장성 좋고 레모버다잘 되는 뭐 다용도로 좀 괜찮은 거 쓰고 싶다면 은 B55M 박교포 와이파이 쓰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저거 와이파이 모델하고 와이파이 아닌 모델하고 만원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와이파이 모델로 쓰십시오 와이파이 모델 사면 은 와이파이도 쓸수 있고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 블루투스도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선 마우스 무선 헤드셋 쓸때좀 편합니다 성년이 나는 극한의 그 가성비를 원하는데요 하신 분은 아수스 EX-A320 게이밍 쓰시는 됩니다 이거 뭐 보드 7만원도 안해요 이거 쓰시면 극한의 그 가성비입니다 5 6 0 0 x 에 요거 조합 딱 했을 때 말천사백하고 비교해도 차이 없는 가성비가 나와버립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메모리 보면 되는데 CPU 오버나 PBO가 안됩니다 그래서 멀티 뭐 성능은 조금 떨어져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진짜 미묘하게 떨어지니까 벤치 돌려도 잘 티가 안납니다 여튼 1, 2, 3번 중에 선택하시면 될겁니다 메모리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두개 추천드리고요 이걸로도 어, 뭐3400 정도 오버가 잘 됩니다 오버하고 쓰셔도 되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바격포 B550 보드 쓰신다면 이 T-9 T-PUS CLC-8 3600짜리 저렴한 튜닝 메모리도 XMP 적용이 잘 됩니다 근데 이건 B450 보드에는 안되는 경우 종종 있으니까 550바격포 쓸때만 이 메모리 쓰십시오 어, 그리고 이제 튜닝 메모리로 오버클럭을 하겠다. 3 7 3 3까지 그런 분들은 이제 플레어 메모리를 우선 추천드린데요. 지금 플레어가 품절일 겁니다. 8개가 두개는 16개가 두 개는 판매하고 있던데. 이 경우에는 이제 차선책인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팀그룹 키크레이트 어 익스퍼트 메모리 <웃음> 요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15만 정도밖에 안 하고 어, 충분히 오버가 잘 되는 비다이 기반 메모리이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됩니다. 어, 그래픽카드에는 지포스 RTX 3070 종류무관 가장 저렴한 제품 쓰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3060Ti 쓰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3060Ti 쓰는 것보다 왜 나왔냐면 둘이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은한1 0만 정도 3070은 비싼데 3070이 3060Ti보다는 분명히 게임 프레임이 한 12에서 15% 정도 잘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 이 3070이 혹시 3060Ti랑 한1 0만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3060Ti도 봐줄만 하고 그리고 6700XT라는 선택도 있긴 합니다 얘는 근데 상0치0보다1 0만 이상 쌀 때만 선택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솔직히 3070못 구할 때나 고르는 거고 3070 구할 수 있다면 상0치0 쓰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SSD는 지금 9 7고 에버플러스 쓰는 게베스트예요왜냐면 P31 500기가 품절이고 가격이 역전돼서 구치7 0 에버플러스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는 게 베스트고 좀더 고성능 제품 원하시면 PM9A1 쓰시면 됩니다. 3번, 4번은 현실점에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진짜 고성능 비싸더라도 사겠다 하신 분들은 뭐 4번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1테라 쓸 생각이 있는 분분들은 P31, 1테라 어, 쓰셔도 되, 되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상공치0 기반으로 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꽤 됩니다. 전력 소비량 꾸준히 350W에서, 뭐, 높게는 400W까지 쓸 겁니다.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 다를 텐데, 그만큼 계속 쓴다 그러면은, 어, 이거, 골드급 파워 쓰셔야 돼요. 왜요 성조님, 골드급 750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어 과한 거 아닙니다. 이거 쓰시면은, 일단 스탠다드급보다 한 8% 정도 전력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그게 형광등 한개 정도 차이 나는데, 한 3, 4년 쓰시면은, 이거로 올린다고 썼던 2, 3만원 차익들 있잖아요. 다 커버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1번 혹은 2번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다만 예산이 진짜 부족해서 그 3, 4만원 혹은 2, 3만원도 깎아야 된다 하신 분들은 이 3, 4번 마이크닉스 스탠다드급 쓰시거나 하이퍼 케이 스탠다드급 쓰시면 됩니다. 진짜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죠. 가격이.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L530은 이제 여러분 CD롬 달아야 될때 선택하면 괜찮고 공냉으로 짜고 그리고 CD롬 필요 없고 공냉으로 잘 짜고 싶다 하면 S700 쓰시면 괜찮고요. 나는 순냉 쓰고 싶다 하신 분은 이제 해치 8 아니면은 이거 3000M 타이탄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요넷 중에서 선택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3060 Ti로 짜면은 약200 2, 3만원 정도가 현금 최저가 기준으 잡힐 거고요. 실 구매가는 한 210만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70에 막 수냉 넣고 비5 0 거기다가 7억0 골드 파워 넣고 완전 고급지게 짰을 때230 정도입니다. 실제는 3 0 6 0태하고 3070하고 나머지 뭐 똑같은 공냉 가고 뭐 똑같은 스태드급 가고 비4 0 가고 그러면은 가격 차는 10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 어, 200에서 230 사이에 견적을 짤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 요렇게 짜면 상공육권 TI로 갔을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600K에 상공육권 TI가 있는 거랑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고 경쟁사의 11400F와 비슷한 게임 성능 거기다 멀티 뭐 성능도 비슷해요 어, 5600X와 상공권 TI 조합 짜면 페이스트 144 모니터 쓰기에 적합한 수준의 게임 성능을 보여준다 물론 완전 풀업 초고 사양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적당히 옵션 타입 하면은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기 때문에 FHD 144 게임 즐길 수 있는 사양이라고 보면 돼요. 3 0 7 0으로 가면은 2080ti와 비슷한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 최고급 그래픽카드하고. 그래서 프레 h d 에서는 거의 모든 게임 풀업을 해도 됩니다. 물론 뭐144 쭉쭉 뽑아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풀업을 할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어, QHD 중업이나 상업 정도로도 고사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제 사양으로 올라가요. 3070부터 여러분, QHD 모니터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4K까지는 보건감이 있으니까, 그걸로 게임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 5600도 충분히 멀티 성능이 괜찮은 CPU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도 같이 개할수 있는 그런 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국내 온라인 게임 위주, 인기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은, 요게 12400F로 짰는 것보다는 좀더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물론, 12600K랑 비교하면은 조금 처집니다. 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전히 5600X 견적은 그저적 살만하다 정도로 평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제 좀 진짜 고사양 게임을 즐겁게 즐기고 싶다고 할때 권장하는 260만원에서 350만원대 인텔 최고급 게이밍 PC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CD에서 100에서 144프레임을 어, 상업 정도로 뽑아줄 수 있고, 원컴 방송이나 렌더링 인코딩에도 괜찮고 영상 편집에도 참 좋은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선 추천드리는 CPU는 12700K나 KF입니다 현 시점에서 KF는 품절이에요 KF가 아마 50만원이나 48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기 품절 나서 어쩔 수 없이 12700K를 사용해야 되고 그거는 55만원 정도 합니다 아, 송전이 건 너무 비싼데요. 12700 노멀 쓰면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12700 노멀 쓰시면 은 49만원 정도 하고요. 12700F 쓰시면 44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은 가성비가 1 2 7 0 0 f 월등히 좋은 거 아닌가요? 맞긴 합니다. 다만 12700F로 작업을 하거나 게이밍을 즐길 때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전력자 해제 작업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거는 설정을 해서 써야 되는 cpu이기 때문에 초보자용한테 권장하기 좋은 cpu는 아닙니다 물론 조만간 영상으로 절제 해제하는 방식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3번 i9은 어, 언제 쓰는데요 이거는 진짜 최고급 pc인데 렌더링, 뭐 인코딩, 영상편집, 다중게이밍 이런거 할 때, 원컴 방송할 때 그럴 때 확실하게 좀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i7 대비 다수 견적액이 뻥튀기가 됩니다. i7은 비싸봤자 55만 원인데 얘는 이제 한 80만 원 돈에 가깝거든요. 뭐 싸도 75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 예산에 맞춰서 1, 2, 3번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게임밍 프레임 차이나 아니면은 CPU 성능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의미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1, 2, 3번에서 선택하시고요. 마이천 700이나 마이천 700KF, K 이런 것들은 어센 스3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근데 어센 스3는 약간 소음이 있고 성능이 잘 나오는 쿨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소음이 낮고 성능이 조금 덜나는쿨러 쓰겠다면 NH-D15 쓰면 됩니다. 그럼 마이천 900쓸 때는 순행 쓰십시오. 그것도 X73 정도 쓰는 게 좋습니다. 12700은 솔직히 여러분, 뭐 오버클럭할거 아니면 수냉 굳이 안 가도 됩니다만, 어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온도 잘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똑같이 이런 크라켄 같은 수냉 어 쓰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12700 노멀은 그래도 좀더 낮은 쿨러 되지 않나요? 하신 분들 종종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AK620 정도 낮출 수있도 되는데, 전력제한 해제한다 그러면 더 낮추시는 건 추천 안 드립니다. 일단 공략 상급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정도로 쿨러 cpu 종류보고 사용도 맞춰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라임 z690 p 를 추천드립니다 디포 보드 요거 우선 추천드리고 이 정도면 은 사실 12900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다만 12900에 오버클럭을 하겠다 그러면 터프게이밍 플러스 정도로 가시면 좋은데요 송전님 이거 말고 좀더 저렴한거 없나요 하신 분한테는 h670 터프 프로를 추천드릴게요. 딱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종종 B660에 되지 않나요? 하신 분인데 사실 12700 정도는 B660으로도 웬만한 보드에서 커버가 되는 건 맞는데 드라이브 모습에 들어가 있으면 다커버된다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구분할 줄 알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B660 추천하요참 애매해요. B660의 전원부 품질이 좀 고급인 애들은 1 2 7 0 0 k 같은 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써도 되는데 아, 그걸 여러분 구분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추천하기 좀애매하고요 12,900 정도 되면은, 어지간한 품질을 커버가 안됩니다. 12,900 전력자를 해제하려면, 전력 소비량이 250W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고품질 보드라고 하는 것들을 써야 되는데, B660 고품질 보드는, 아까 말씀드릴 때, H670 터프 프로보라도 비쌉니다. 막, 30만원 해요. 아니면, 그거는 가격이 비슷해요. 20만원 중반대 합니다. 그래서, 야, 그 돈이면, 솔직히, 그돈씨 알죠? 그돈 씨. 2 3만더 주고 그냥 Z690 보도 쓰는게 맞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Z690 보도 보십시오 12900K 보시면 그리고 12700K도 사실 그냥 Z690 쓰시기 편할것 같아요 아, 요정도에 선택하세요 혹여나 나는 기왕 12900K 쓰는거 좀 고품질 보도 쓰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이러신 분들은 스틱스 Z690A 쓰시면 될것같고요어성년님왜 이거 이거 위에도 있는데 이거 써라 그래요 있긴 있지 이거 막시 히어로나 뭐 막시 트립 아니면 아펙스 이런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DDR5 전용 보드에요 그다보니까 여러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매우 떨어져요 지금 DDR5 메모리가 DDR4 메모리 조금 오버했는거랑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가격은 2배 이상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1,2번 중에서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런소리하더라고 아니 DDR4 쓸거면 은 12세대 왜 가요? DDR5 써야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 영상 안 보셨구나 제 영상 보시면은 DDR4 3600만 찍어도 4800짜리 DDR4 보드 아 DDR5 보드보다 오히려 프레임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DDR4 보드에 램모보 조금만 하고 쓰거나 XMP 메모리 사서 쓰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성비가 좋을 겁니다 아참 아 여기서도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논케이 버전들 CPU들은 에세이 전화 고정되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튜닝 메모에 사용하는데 매우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모버를 제대로 할 생각이 있다면, K버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원래 제가 G스킬 플레어 메모리를 강추 드렸는데, 이게 품절나 버렸어요. 한, 두달 내내 추천했으니까 품절나 말하죠. 품절나고, 플레어 말고 립저스를 대처할 수 있었는데, 립저스도 품절나 버렸어. 지금은 이제, 팅그룹, 이 엑스퍼트 <웃음> 메모리 c l 1 4 3 2 0 0짜리 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요까지 품절나면 뭐 추천드릴지 모르겠는데 이거 품절나면은 이제 <웃음> 좀 비싸더라도 그 G-Skill Trident Non-RGB c l 1 4 3 2 0 0짜리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거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K-버전 CPU 쓰시면은 T-POS 3600에 c l 1 8 메모리를 가성비 있게 쓸수 있습니다 요건 Z60 P-보드 호환성 목록이 있으니까요 프라임 들꽁0 피보드에 이 2번 메모리 쓰시면 그나마 좀 가성비 있게 짜고 그리고 DDR5 4800 메모리 쓰는 거나 흡사한 성능 혹은 좀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용도 쓰시는 분들은 메모리 용량이 중요하지 사실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분들은 사수전자 메모리 16기가 두개나 32기가 두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어로 보드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저는 d5 미래보고 사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d5 램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지금 6000 xmp 메모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60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거 달고 쓰시면 당연히 프레임은 좀잘 나올 겁니다 가격이 진짜 노답이라 그렇지 자 그렇게 보드별 혹은 사용 용도별 메모리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70 구할수 있는게 제일 싼거 사시는게 베스트고요 어, 그 다음이 이제 3070ti 구할수 있는게 제일 싼거 사세요 근데 솔직히 얘네들 한 10만원 차이면 3070ti 가는게 좋은데 20만 이상 차이나면 3070 쓰는게 좀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성능 차이가 별로 안나거든요 그 다음에 좀더 고성능 어, 4K 모니터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QHD 1 4 4모니터 써야 된다 아니면 초고사양 게임을 한다 하신 분들은 3080 쓰시면 좋습니다 요와 같은 경우는 일단 견적이 거의 20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만 예산이 좀 넉넉하신 분들 선택하시면 되고요 3080ti는 갈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40만원 더 주고 가는 것 치고는 게임의 성능 차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6900XT를 쓰시는게 초고상 게임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순수 작업 용도 같은 경우는 1650으로 쓰거나 아니면 은 그냥 K버전 사서 내장 그래픽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s s 같은 경우에는 9친구에버 플러스를 현실점에서 가장 추천드리고요. 좀더 고성능 쓰겠다면 PM9A1 쓰시면 되고요. 어, P31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기가는 품절이니까 1 테라 쓰실 때만 쓰시면 돼요. 4번 980 프로는 굳이 갈 이유가 없긴 한데 나는 그냥 제일 비싼 거,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신 분들 가십시오. 자. 3070하고 마이선 700F로 짰을 때 공랭 집어넣고 그럴 때는 750W 파워로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닉스크래스트 750이나 GM750 쓰시면 되고요. 어, 총 견적은 아마 2 5 0만에서2 6 0만 사이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짜시면 은 어, 제가 지금 잘못 적어놨는데 마이선 700에 뛰어난 게이밍 성능 가질 수 있고 멀티 성능도 괜찮아요. 다만 전력 제한 해제하고 썼을 때 멀티 성능이 괜찮습니다. 전력 제한 해제 안 하면 12,600K랑 멀티 성능이 별 차이가 안 나요 해제하고 나면 얼마나 더 좋아지는데요 10% 이상 멀티 성능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1070급의 그래픽 조합으로 프레시드에서 프로게이밍 가능하고 q h d 에서 상호게이밍 가능합니다 원컴 방송 영상 편집 렌더링 모든 등급에서 괜찮은 성능을 보여줘요 참 좋은 견적인데요 요거 시겠다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력자 해제하고 써야 제 성능이 나온다 정도 설명드리겠고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성전님 그냥 손안 대도 잘 나오는 거 쓰고 싶다 하신 분은 1이 700K랑 짜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3 9 7 0원 짜시면은 비용은 한 15만 원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270만 견적 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편안하게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예산이 한 300만 원 초중반까지 쓸수 있으면 요 견적값 됩니다. 1이 700K에 3 0 8 0 그리고 트윈램 조합을 갔을 때는 3 4 4만 정도 최저가가 나오고 실제 구매가는 3 5 0만 정도 할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은자3070 썼던 것보다 20% 가까이 게임 성능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700K가 기본적으로 전력 제한 해제를 하든 안 하든 1 2 7 0 0보다는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고 높은 싱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게이밍 프레임 방어도 조금 더잘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작업할 때도 분명히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특히 렌더링 인코딩 할때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냐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에 근접하는 돈 투자한 거에 근접하는 만큼 성능을 더 보여준다고 라 얘기를 할게요 다만 이게 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이건 진짜 그 나는 예산 배상 없이 고사양을 짜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 권장 드리는 제품입니다 잠시 손님 와서 끊겼는데 여튼 아주 고사양으로 짜겠다 하시는 분한테 요 정도까지만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12900을 간다 하더라도, 물론 작금용대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게이밍에서는 별 차이 안날 겁니다. 3080 대신 뭐, 3080ti나, 3080 뭐, 12기가 버전이나, 3090 간다 해도, 게이밍에서는 10프레임, 아, 10프레임에서 10%, 10프레... 10 차이가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최고 사양의 PC를 맞추고 싶다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 가는 게, 그나마 약간의 가성비를 챙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 정도로 가십시오. 자, 그 다음은, 아 성준님, 저는 뭐, 돈더 투자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인데요. 마이천 900K와 3080, 그리고 X73 썼는견적입니다 마이천 어, 900부터는 공랭으로 쓰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테스트했는 여러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공랭을 쓰면 온도가 90도 때를 찍거나, 절제한 해자면 90도 초과를 내가지고, 성능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행을 써야 되고요. 저 순행 중에서도 이제, 저급의 3열 순행 이런 거는 커버 안 돼요. X73 같은 이제 좀 괜찮은 성능이 좋다고 하는 애들 그런거 쓰셔야지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옵니다 이렇게 견적 짜시면은1 9 0 0 k 와 3080, X73 순행에서 쓸때한 400만원 견적 나와요 성님 50만원 정도 뻥튀기 는데그 정도 투자할 만하지 않나요? 게이밍 프레임은 솔직히 거의 차이가 없고 이제 작업 용도로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멀티 성능이 좀더잘 나오기 때문에 영상 편집하거나 이럴 때 약간 더 편리해요. 그 뿐만 아니라 랜덤 인코딩 단 것들도 약간 더 좋겠죠? 그리고, 아, 송정님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하는데요. 어, 그러면 자금용도로 12900 어떻게 짜나요? 하신 분들 종종 있는데, 견적 거의 똑같이 짜고, 이거 쿨러까지 똑같이 짜야 됩니다. 똑같이 짜고, 자, 한번 읊어드릴게요. 잘 봐요. 일단 12900K를 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쿨러는 무조건 X73을 추천드릴게요. 조금 싸게 쓰고 싶으면 X63까지 그 이하는 별로 추천 안 됩니다. 공냉으로는 그냥 안 보는 게 좋아요. 공냉으로 전력제한 하고 쓰실 거면은 사실 그냥 마이선 700 쓰십시오.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터프 Z690 플러스를 우선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라임으로도 커버가 되긴 하지만 확장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터프가 좀더 많은 포트들을 준비해놨더라고요. 를 그리고 이제 전력 공급도 터프가 좀더 어, 최대치가 높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가 좀더 착합니다. 요거 가시고 메모리는 작업용도로 쓴다 그러면 이제 16기가 사전전자 두개 쓰시고 게임용도로 쓴다 그러면 플레어 메모리 16기가 두개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쓰시고 순수작업용도라서 어, 그래픽카드 좋은게 필요없다면 1650 쓰시고 파워를 GM750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만이650고드 써도 되고요. 그렇게 짜시면 되고 나는 이제 게임이 용도라서 3080 넣는다 그러면은 파워를 이 1000W 짜리 쓰세요. 포커스 GX1000이나 아니면은 크레스트1050 골드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델타 850 쓰시면 될것 같아요. 850부터 1000W 까지면은 요 정도 사용해서 커버가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짜면은 12900K에 3080이 한 400만원. 12900K에 작업밖에 안 해서 1650에 삼산렌 두개 16기가 짜리 넣으면은 한 250만원 정도로 견적이 짜집니다. 자. 그러면은, 현존하는 가장 좋은 CPU였던 590X와 비슷한 수준의 멀티 성능, 작업 성능을 보여주고요. 게임밍 성능은 590X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는 이제 뭐 3090으로 뭐 변경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3090을 바꾸면은 견적이 이게 600에, <웃음> 600 조금 안될 정도로 올라가요. 어, 어느 정도로 가냐면 500. 500한 초? 어, 이 정도까지 견적이 올라가니까 사실 그, 돈 투자한 만큼 효과는 없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장 안 하는데, 진짜 최고급 PC 에 가겠다 는신 분은 500주고 3090넘으면 됩니다. 밑에 거는 자금용도로는 초고사용인데 생각보다 가성비는 괜찮죠. 250 정도 짤수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3080이나 6900XT 조합부터는 4K로 게이밍 하기에도 문제는 없고요. 다만, 중업으로 한 60, 7 0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q c d 144 모니터 쓰기에는 아주 적합합니다 어, 게임이 상업 정도로도 대부분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기 때문에요 어, 그렇게 쓰시면 은 좋은 핏입니다 지금 AMD 고성능 짜는 것보다는 저게 월등히 좋을 겁니다 어, 보통은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혹시나 그래도 나는 AMD 팬이라서 AMD 고성능 짤래요 하신 분들 위한 견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310만에서 440만 원대 MD 펜을 위한 견적입니다. 5900X 추천드릴게요. MD 아무리 찐펜이라도 590X는 쓰기 좀 그래요. 지금 이게 90만원 초중반 하는데 그 정도 돈값어지 못합니다. 그 돈이면은 여기 옆에 있는 80만원 차안 하는 12900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MD 찐펜이라도 5900X까지만 추천드리고요. 얘는 이제 공략 컬러 쓰셔야 됩니다. 어센스 3 써도 되고, 뭐, 농협, D15 써도 됩니다. NH D15라서 별명이 농협인 겁니다. 제품이 농협은 아니에요 녹트 n LHD15 제품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도 좀잘 잡고 싶으면 X63이나 X73 쓰면 되고 좀 이쁜 거 쓰고 싶으면 리안니켈 레드 360 쓰시면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X570 프로면 충분합니다 이 위에급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이 위에급 가지 마십시오 뭐 다크 히어로 같은 거 이제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최고급 제품일 때 그에 보조를 맞춰서 최고급 보드를 넣어서 좀더 높은 성능을 깨하거나 확장성을 깨하거나 외형을 이쁘게 꾸미고 그러는게 의미가 있지 이제는 사실 최고급 pc 자리를 내줬잖아요 인텔 쪽에 그렇기 때문에 딱 요정도 급에서 약간 가성비 잡으면서 뭐오버클럭한 데도 문제없고 확장성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가성비 있게 짜고 싶으면은 비요금 게임 엣지로도 5900x 성능 자 없이 쓸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낮춰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을 한다 생각하고 짜는 견적이기 때문에 16기가 두 개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32기가 쓰라는얘기예요 어,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으면은 요 삼성전자 메모리 16기가 두개 쓰시고 조금 넉넉하시면은 요 아까 이스퍼트 메모리 있죠? 요거 16기가 두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튜닝 메모리 쓰고 싶으면은 3600에 CL18, 아까 G 스킬 메모리 요거, 요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차이는 안 나, 가격이. 위에 있는 이제 수동 오버 할수 있는 고품질 메모리랑 별로 차이 안나니까 물론 LED 유무 차이는 있습니다 어 나는 1번 아니면 2번에서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3070원 견적 짰을 때랑 3080원 견적 짰을 때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3070원 짜게 되면 은 300만원 초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요 3080원 견적 짜면 은한 400만원 초 중반의 견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산에 맞춰서 그래픽드 선택하시고요 SSD는 975 에버플러스 쓰시면 충분하고요. 어, 조금 고 성능을 원하시면 PM9A1까지 보세요. 이 밑에 두 개는 지금에서는 고려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델타 850을 넣어놨는데 이게 3080쓸때 권장하는 제품이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3 0 7을 쓰신다면은 요 옆에 있는 시소닉 GM750 아니면 마이크네스 크래시 2750 쓰시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200M 쓰든 뭐 P-BX 쓰든 GT501 쓰든 아니면, Define 7 XS든, d x i 1 쓰든, 그 다섯 종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랭 쓰든, 순행 쓰든, 다 호환되는 좋은 케이스들이에요. 아무거나 쓰십시오. 자, 그렇게 견적 짜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5900X에 3070, 삼성 메모리, X570, 이렇게 썼을 때, 약 307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공유비 포함하고 뭐 이것저것 포함하다 보면, 한 3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될 거고요. 혹시나 예산이 조금 더 있어서, 350, 60만 원까지 쓸수 있다면, 3070ti로 변경하시면, 딱그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5900x 정도면은, 2 700 노멀하고 비교해도, 그리 처지지 않는 게임밍 성능. 비슷하게 나와요, 게임 성능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뭐, 드라이버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화환성, 이런 게 괜찮은 편이에요. 나온 지 1년 넘었거든요. 비슷한 작업성능으로 12700하고 작업성능도 비슷해요 지금도 구매 리스트에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가성비적으로 봤을때는 12700 쪽으로 견적 짰는 것보다는 한 10에서 15만원 손해니까 고감수하고 뭐 전체 견적이 300만원인데 10만원 정도는 배 차이 안나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요 ND 펜이다하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은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5950이었다가 내가 빼버리고 이제는 5900으로 짠 견적인데 5900X에 3080, 그리고 XMP램, X73까지 쓰면은 400만원 견적이 나와요. 이 400만원 견적이 뭐랑 비슷하죠? 12900K에 3080X73 넣는 견적이랑 비슷하죠. 맞죠? 이게 지금, 사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오버되는 기냥인데 뭐, 그걸 감안하고 생각해도 12900 짰는 거나 5900X 짰는 거랑 견적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5900X가 12900한테는, 어, 작업 성능이 좀 밀리거든요. 게임 성능도 좀 밀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AMD 펜보이만 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웃음> 네, AMD 펜보이만 사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견적으로 짜면은, 마이션 900K한테는 작업 성능도 밀리고, 게임 성능도 밀리지만, 뭐, 어쨌든 대부분 사용용도에서는 상당히 상급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괜찮은 견적이긴 해요. 다만, 뭐, 비교 대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추천하기는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요런 견적이 있다 정도로만 알려드리고, MD 고성능 PC는 강추하지는 못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축하, 까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 사기 좀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사라고 권장하기 좀 어려운 견적인데, 예산에 제한이 없는 분들, 가성비신년 쓰는 미친 PC입니다. 천만원, 최고 인텔 사양. 일단, CPU는 12900K 입니다. 뭐 케이프 왜거둘다 봅니까? 돈뭐 제한도 없는데. 990 케이스죠. 990 케이스면은 뭐퀴싱크 기능도 쓸수 있고 혹시나 글카 고전을을때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 최고 성능의 CPU입니다. 어, 쿨러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싶은 쿨러 나왔습니다. 크라켄 Z73입니다. 이거 중간에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수 있어 가지고 정말 이쁜 쿨러고요. X73하고 비교해도 거의 성능 차이가 없는 최고급 쿨러입니다. 근데 40만 원이야 보드 라이팅에는 아수스 익스트림을 넣겠습니다. 야 이걸 누가 살지 모르겠는데 150만원 하는 견적입니다. 제가 스파크를 얼마 전에 정리 했는데 그거 준것 가격이 250만원이었거든요. 아, 여기서 돈 조금만 더 버텨면 내 스파크 살수 있는 돈이겠네요. <웃음> 하여튼 매우 비싼 보드입니다. <웃음> 품질은 좋아. 확장성도 좋고. 어, 전원는 아주 빡빡해. 근런데 아, 보드 1 5 0만원좀 부담스럽죠. 어, DDR5 6400 x m p 램이 해외에는 보이는데 국내에는 아직 없더라고요. 국내는 이제 6000 시리즈까지만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6000짜리 x m p 램도 지금 68만원 하니까 비쌉니다. 매우 비싸요. 3090, 취향에 맞는 제품. 사긴 힘들어. 골라서 못 사. 그, 솔직히 제가 저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구할 수 있는 게몇자 어, 이 정도나 구할 수 있으려나, 슈프림이나. 아, 슈프림도 솔직히 구하기 힘들고. 대부분 제품 그냥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못 사는데, 400만원 정도 줘야 돼요. 어, 제품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중에서, 뭐, 취향에 맞는 거 구할 수 있으면은, 그거 넣어 샀을 때, 400만원 정도 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980 프로가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제정신로 살아가면 못 사겠는데, 일단, 로또 되신 분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1000만원 정도야, 뭐, 별돈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은, 980 프로 2 테라 두개 넣으면 베스트에요. 매, 우 비싸지만. 시선닉 프라임 플래티넘, 아 이것도 정말 좋은 제품인데 40만원짜리에요 빠우가 <웃음> 40만원이래 <웃음> 야 이거 사오면 PC 한대 견적 아니냐 <웃음> 그다이 이제 토크 케이스 제가 지금 실사용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요거 튜닝저 효과가 있고 케이스 자, 자체 품질도 매우 좋습니다 CNC 가공했기 때문에 마감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강판 두께도 3T 정도로 매우 두꺼운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 40만원 합니다 자 이렇게 견적을 내버리면 은 950만원 견적 나와요 진짜 로또 당첨된다 한 번쯤 살 만한 견적이지 정신을 사기 힘든 견적이겠죠 일반적으로는 아까 보여줬던 12900에 뭐 적당한 Z690 보드 X73 쓰고 거기에 상0 9을 집어넣고 하면 500만원 견적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가시는게 권장할만한 사양인 것 같아요 5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정도 나오겠다 내가 아까 생각 잘못했는데 사실 고급 극화상0 9을 골라 살려면한 600만원 써야돼 그카 가격만 400만 원이거든. 나머지 견적 200 정도라고.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음, 최고급 1 0 0만짜리 견적부터 저 밑에 4명도 쓸만한 40만 원 견적까지 잘 달려온 것 같아요. 어때요? 도움 좀 되셨어요? 견적이 12월하고 비교하면 엄청 많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견적은 재사용하지 마시고요. 오늘 견적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 2월달은 좀더 다듬어진 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